素晴らしい 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미엘치시에서 프라이드 치킨을 준비했습니다 양념도 어, 주셔서 햇불닭 소스에다가 양념은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나라 호랑이 오랜만에 매운거 먹는다 슬라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남는거는 가족들한테 줄게요 오래만에 매운거 먹으니까 너무 매워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와.